키워놨는데, 저기, 저기 앉으면 안 되는데. 전화, 이리 와. 저기 밑에까 나무가. <웃음> 어떻게 여기 그늘이 없어서 저기 가 있나 보다. 고양이도 <웃음> 있었어. <웃음> 지금 누나가 어 밥도 떠먹여주고 물도 떠먹여줬는데? 목마르지? 아직 뒷다리는 꼼짝도 안하고 있어요 오늘 돈이랑 차에서 꼴딱 새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 지금 뭘 그렇게 뜯는 거야? 누구 이렇게 장난감을 아각작각작 뜯어 <웃음> 보니까 기운은 다 차린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웃음> 어머 저기요 존나 뭐예요너 지금 입에 달랑거리는 거? 너 정말 그럴 거야? 섰어? 일어났어? 내릴까? 어 내리자 어 내리자 우리 존이 일어났어? 이리와 이제 괜찮아 괜찮아 이리와 좀더 있을까? 어 지금 아닌 거 같아? 좀더 있을까? <웃음> 너가 예뻐 보이면안 되거든 지금? 너무 마음 아파야 되는데왜이렇게 귀엽니? <웃음> 좀더 있을까? 그래 그래 조금 더 있자 조조더 있자 자누있있줄 줄게. <웃음> 누나 째려봐 <웃음>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 자꾸 다리를 안 쓰길래 제가 다리를 몇번 만졌는데도 으르렁 으르렁 안 하고 장난감 주니까 장난감 이렇게 잘 가지고 놀고 <웃음> 아, 솜다 나왔어 나 몰라 너 자꾸 그러면 내일 똥 싸면 솜 나온다? 다 먹었어? 어우 깨끗이 먹었네? 배고팠어? 누나 너 지금 약간 상전이야 완전 누나가 차에 다 가지고 오고 응? 아. 일어날 수 있어? 누나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자 좋 어. 올라올 수 있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거기 서있으면 누나가 뭘 해줄 수가 없어 아, 누나가 한발만 오면 내려줄게 아니다 누나 안돼 누나가 너 아프라고 이러는게 아니라 어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어이, 잘했어. 고마워 좀. 오늘 여기다 좀 있자. 알겠지? 니꺼 네 되게 높은 밥그릇을 사주고 싶은데, 대형견 이만큼 큰게잘 없어져. 좋아? 시야하러 나가는 건데 좋아? 기다려 촌. 뭐해 기다려 우리 기다려 잘했잖아 기다려 이리와 이리와 다시 앉아 기다려 옳지 가자. 응? 네? 뛰지마.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아? 아침에 쉬었다 하고 왔지, 그지? 너가 막 돌아다니면 안 돼서 누나 지금 풀어줄 수가 없어. 누나 소독 한번 하자. 어 소독. 상처 한번 봐도 돼? 상처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개님? 안 아팠지? 아침에 해봤는데 그지 상처 한 번만 볼게요 다리 한 번만 들게요 알겠죠? 어, 조금 협조해주면 고맙겠어요 네. 중요한 게 남았어 근데 약을 먹어야 한단 말이지? 너가 지금 입을 그렇게 꾹 다물고 있으면 먹으면 간식 줄게 어때? 이렇게 어 누나 손들어가 손들어가 얼지 어, 옳지! 옳지! 한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아 잘했어! 아 잘했어! 간식 뭐 줘? 간식 뭐 줄까? 소고기 줄까? 껌 줄까? 어아 어, 일어났어 간식 먹어야되잖나 기준이 우울해서 어떡해... 어... 치석도 엄청 어?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지요. 5년 무상이야. 음 어머... 기다려... 가자. 같이 가. 뛰지 마. 나 상처 한 번만 볼게요. 누나, 한 번만 볼게. 잘 암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도 안 나고요. 먹어, 놀아, 놀아. 먹어래. 놀아, 놀아.